여기서 잠깐 설명 화산신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화산이 있죠 당연히 화산신을 잡으러 가려면 화산신 아니 화산으로 가야 되겠죠? 네. 왼쪽에 뒤로 가면 도로가 있어요 여기 횃불 있는데 여기 안에는 엄청 위험한 함정들이 득실 득실 거네요. 그래서 이럴때는 근데 꼭 그렇게 안해도 되고요 칸토리들이 좋은 신분들은 그냥 들어가도 될 거예요. 이얘기가꼭 있어야 돼요. 칸토리 없을 때 아니 누가 나를 계속 하다가 어쨌든 여기 그냥 들어가 여기 안에서는 안 날아들 근데 스토리어로는 되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뭐야? 여기. 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웃음> 그래 아래로 내려갈래요 아! 꼈어! 아! 가봐 가봐 됐다 어 저거 뭐야? 뭐.. 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산의 심장입니다 이거를 먹어주세요 한 번에 열일 먹진 못해요 그랬어? 이건 먹고? 저거 저거 저거 불불불불 불, 불, 불, 저거 불저 저거, 무서워 저거를 피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꼬음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들어가지거든요. 이때는 점프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산 화산의 심장 맞지? 화산의 심장을 이렇게 들고 가주시면 되는데 아우 너무 화산의 심장을 들고 나가는 지브 이렇게 날아서 이쪽으로 오시면. 그 여기 뭔가 막도스가쏟아낼것같은 기분 여기 딱 맞습니다 아 잠시만 잠깐만나 제트백인줄 알고 그냥 갈뻔했잖아 여기 보시면은 뿌리 까만색깔 뿌리 다섯개가 있습니다 까만색깔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화장심장을 들고 여기서 E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데미지 안입예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깔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반복하면 이게 빨간 색깔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용암이 빠져요. 그때 이렇게 하고서 들어가시면은 에. 어? 어? 어쨌든 이게 다가시고다 하시고선 가지고, 다 들어가면은 이게 물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화산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이거 안 키고 싶다. 어, 살려줘. 네,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임 리드시시고요 이게 그 화산 아래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화산의 진전있저 가로 속으로 와서 화산에다가 아니다. 면은 그 이렇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데, 아까 진영이랑 엄청 많은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좋은데, 나못가든 해줘요. 이렇게 뺑뺑 돌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지정이 이미 잡았어요. 부러워서 제가 잡는 거. 이거 설마, 저거 설마. 이거 날라가. 뭐이 뭐야? 어, 여기있 아저씨 너무 자질하나 어. 아저씨 자세요 늦어 버텨야지 진영아 아래로 슬그머니 내려오는거는 막물막 뿜어내는거고 어! 왜 진영아 진영이 지금 목소리 안들릴텐데 저는 들려요 왜 진영아 나, 이 진짜 딸피야 저거 아, 진짜 확 때리고 제가 가만히 이게 내가 잘 때만 때려도 이게 안 때려도 당연하지. 너가 어 아저씨 자아 아저씨 잔다 죽어 죽어 아저씨 죽으세요나 아, 진짜 이게 막차다. 이게 진짜 막차다. 아. 이게 영상 끊어지면은 제가 어쩔 수 없거든요 영상 끊어지면 편집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저요 다 없애요 나 진영이 까지 오케이. 아저씨 바로다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저... 어 잔다! 야! 아직 안 죽었는데 진영아 진영아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진짜 진짜 아깝게이 못한 어요아 뱅글뱅글 아 진영이 꿀사기 진영이 개사 꿀자리구나 꿀자리 꿀자리 야 허우 이거 치트질이 맞네 동기통기 어? 어? 어?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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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기만 해봐 오기반 해봐 헉! 전기.. 전기총구이 야너뼈좀 멋있다고 뼈좀 달라 이거 잡으면은 UFO 그거 누거든 오우와이갓! Oh 야 내놔! 아이 그냥 내놓을거지 아메지시티에 가는거 같 근데 갑자기 시작하니까 뭔가 어어어어 어어, 설마 설마 설마 아니야 너. 어, 어, 어, 어. 너! 영상 끊어줘도 저 부릅니다. 몰라요네너 영상 끊어질 수가 있어. 시간이 지아 진짜 저한테 진짜 저한테 아, 진짜 지럽지도 않나. 오기만 해봐. 저기 끊어. 뭐야, 난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죽어세요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이야어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빨리인데, <웃음> <웃음> 너무 콽! 너무 콥� 안돼. 피가 피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 이거 피가 뭐안 보여. 여기 부서진 거 잡고 왔다갔다. 왔다. 아, 휴대폰 떨어뜨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야, 이제, 이제 죽었다, 너 뭐, 이제 죽었다. 야. 안 죽어, 왜! 왜안 죽어? 아, 진짜 한번 남았다, 이게. 아저씨, 이제 슬슬 끝날 때도 되셨잖아요. 안 좋아라네. 오, 왔다 왔다 왔다. 그래 이에오지짜 잡았어. 어 뭐야? 오, 오, 와, 어지러워.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거 뭐야? 아, 저 씨. 어? 오, UFO 얻었다. 아! 어. 잡았다 진영 잡았어 아, 어 새로운거 생겼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스킬 당장 사러 가야지 야 이것도 2키 누르면 나나? 어 됐다 2키 누르면 난다 축하해주세요 저 이거 진짜 낫기 힘들었어요 아 어, 엉덩이에서 땀난다 <웃음> 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지금 뭐한거냐고 이게 왜 좋냐 그 이벤트 치킨 보다 안 좋지만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두 갠데 하나는 간지고 하나는 이따 알려 줘. 아이 이따 말해지 잠시만요 어 다행이다 와우, 와우. 엄청 재밌는 거 많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스킨 고르고 있잖아 어? 리고 자, 2만, 5... 어, 뭐야, 이거도 이겼다. 어, 군인 이거구나. 어?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좀별론가 너무, 너무 빨개, 너무 쉽 빨개. <웃음> 어? 우주다. 어, 그 양양이는 없나, 양양이? 아, 나또 이상한 거 바꿔 오지 마. 지금 5천 원스 이쪽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아, 근데 너무 비싸. 싼 걸로 사야 돼. 어. 너무 시뻘건 걸로 사야겠다. 시뻘, 이거 무료에요. 어 오케이, 와 엄청 멋있는 거 골랐다. 간지하고, 간지하고, 진영 너 어디 있어? 어어어, 아, 돈도 없어. 무기 보급백 아, 오늘 진짜 행운 없었는데, 오늘 오늘 시작하자마자 한세번죽고너 어디 있어? 나 여기 기지에 있어. 이지로와! 이키 누르면 떨어지고요? 아 맞다 나 히어로지! 나 순간 까먹었어 나 히어로였어! 나 바보 아니야? 나 순간 히어로로 착각했어! 우리 세 번, 아니 두 번인가? 어두 번인가? 나 도둑인 줄 알았잖아! 저거 비행기도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진짜 못하거든요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마침내 이거, 생, 이거 생겼네 비행기 배경 그 못하는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저씨 가지마요 안돼 왜 안날어지지? 어어 아유 아졌다이 폭탄이 폭발하면 안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위에 무슨 구석이 뭐가 박혀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아래 셀파이프 요거, 요거 여기 있어뭐 있었구먼. 기뭐 있냐? 기뭐 있냐? 이거 이름 죽을까? 이거 죽...